전사로서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자, 이제. 구원은 따로은 당상이니까 교회만 나가면 다 해결돼. 그러나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소중한 하나님의 준비된 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뉴얼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메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훈련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단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훈련 받고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과정에 중간에 나고병되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도 있고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실통해 인도하시니까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났어요. 애국에서 열 가지 지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이것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좀더 고차원적인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한 가지 생각으로만 느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생각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가 이제 손주가 셋이다 보니까, 아, 요 녀석들이 제가 업어주고 업어주고 하다 보니까, 나만 보면 업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업어 주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몸무게가 틀려요 큰 놈도 업어 달라 작은 놈도 업어 달라 망해도 업어 달라 업고 업고 업다 보니까 나만 골병들게 죽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몇번 업어 주다가 몸무게가 적을 때는 업어 줬는데 몸무게 막 늘어나니까 어깨까지 올라간 아이가 궁둥이 끝까지 걸쳐져요 그러면서 업놈 시중하다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그럼 막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업어 어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야할아버지도 업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젊은 할아버지 측에 속한데 너희들이 너무 빨리 커게난못 업어 주겠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한 것처럼 맨날 입만 벌리면 개미가 와서 보러지 잡아가지고 입만 벌리면 넣어주고 또 입만 벌리면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아 요것이요 싸가지가 없다. 보로지 나빠졌다 그러면 은 그냥 안줘요. 이만큼 먹이를 갖다 놓고 자기 둥지에서 이만큼 걸어 나오게 만들어요. 일반 동물들도 그렇다니까. 그뒤뚱뒤뚱하면서 걸어 나오면서 먹이를 쫓아 먹게 만들고 일반 동물들도 먹이를 산채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 잡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요. 뛰어넘게 만들고 한번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애미가 새끼들에게 먹여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안되면 한번 쾅 물고 신명기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애미 독수리가 새끼 새끼 독수리를 창공에 떨어뜨리고 두 날개를 받아서 또공중으로올라또 떨어뜨리고 그런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킨다그랬어요 언제까지? 날개의 힘이 생길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느냐 시험을 이길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동작은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훈련병들이 군에를딱 하는데 우리 아들 이제 요셉이 이제 군부대 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야 조교들이 문 앞에 부대 앞에 딱각걸 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군대 잘 갔다 올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부대 안에 딱 입사하는 데부터 조교 교관이 눈빛이 살아요. 들어갈 른 어딜 뒤돌아 봐? 오늘부터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쫄아 가지고요.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자꾸 뒤돌아보고, 우리 사모님, 요새 뭐... 잘했어 요새봐 잘해 몸 건강하게 잘해야 돼 들어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뛰어가더라 왜 그러냐면 한번 뒤돌아보면 다시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기가 왜군대간 이유도 모르고 내가 자원 입대에 넣어가지고 제일 힘든 22사관 저기 동해안 고성 휴전선 있는 최전방 그쪽을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 신정풀로 있었지 또 연평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남들은 휴가를 세 번씩 네번 오는데 자기는 휴가를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명호부대 또 발령받아가지고 명호부대 또 기갑사단이잖아요 수도기계화사단이니까 패날 아, 탱크 닦고 포 닦고 또, 또 운전병이니까 어떻게 대대장 일어나기 전에 가서 겨우 내내 막 시동 걸고 안되고 그러니까 손이 온 상태에서도 기름 붓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군에 가기 전에는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근데 군에 가서 휴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자기 밑에 쫄병도 빨리 안 들어와 그 부대는. 그러니까 훈련이 전혀 안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 그면은 덮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다. 훈련 내용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같이 보다 소중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신들이 광야를 이제 들어가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있어요 그냥 열 가지 체형이 일어난 우리가 봤지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이제 건넜으니까 이제는 뭐, 뭐 만사 형통이 돼가지고 큰방갈줄 알았더니 니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 물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짐승들 은 마시는 물은 고사하고 우리가 먹을 물도 없네. 물은 고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배가 고프고 꼬록꼬록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힘든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야, 죽어야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내가 죽어야 내가 회복되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려면 죽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사, 영적 전사가 되는 것은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션의 식신의 훈련이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당, 두 번째는 한 사람당 한 오밀씩. 한오미라는 말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분량을 적당량을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든 어쨌든 그만큼만 위장에 채울 양만 딱 나오면 다쓸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아침에 내려왔다가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이 만나는 축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이튿날까지 아껴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만나가 다 상하게 돼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아끼면 똥 된다는 말 있죠 어렸을 때 우리 뭐 먹는 걸막잘 싸놓잖아요 형제들 중에 막 아, 뭐.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다른 형님들이 먹을 때는 막안 먹고 내 목까지를 딱해놔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다 먹으러 다떨때 혼자만 야금야금 먹는 거 그래서 막 놀려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아. 근데 놀리다가 형님들이 힘이 더 세니까 와서 다 훔쳐 먹어 버렸어요 제때 먹지도 못하고 아껴놨는데 그것까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먹는 것을 싸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보관이 불가해 이거는 훈련이에요 매일 날마다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만날 거두게 나오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날마다 자기의 피로를 위해서 자기의 피로를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광야해 가는 가 사람이 참 먹는 것 앞에는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서로 이사람 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정말로 이건 힘들어져요. 가짜빛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특히 부부싸움 할 때는 원망 불평 많이 하네요. 안 살고 싶어. 이하고 싶어. 누가 살으래? 실컷 좋아서 살아놓고 좋을 때도 간도 쓰레기도 다 빼주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원망을 안 좋아하시지만 예수 믿으면 절대 남의 탓으면안 되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어제는 당신이 원망했잖아요 <웃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날마다 교제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먹겠습니다 만나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성에 태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번 오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놓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 속이고 어떤 일상에서 사는지 이걸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한번 오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 사소한 건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외국 같으면 지금 시체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막 죽고 몇만 명씩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 사람 만난 것도 두려워 이제 말할 때도 두렵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호흡으로 나가고 이번에도 교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요 목사님도 안 걸려요 걸린 사람들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호흡이 멈췄어요. 무호흡이야. 내가 내, 나를 보는데 갑자기 호흡이 멈춰가지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이 죽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죽어? 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숨을 더 빨리 쉬면 입을 막아버리세요. 코하고확 죽게. 어, 근데 자, 나도 뭐야?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면서 피를 온몸에 흘리고 온몸으로 보내고 피를 또 받고 또 호흡을 하고 이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매일매일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물 마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구멍에 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로. 여러분 학문에서 변을 잘 쌓으시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대소변을다 보잖아요. 중환자실에. 중환자는 아니라도 이걸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불실의 초창기에 어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검정색 중절모에 가죽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백구두를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탁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밤에 그거도 밤에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어저번 심상치 않다 상태가 안 좋거나 머리가 약간 거시기 하거나 머시기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근데 이 분이요 오더니 내 손을 탁붙잡면노신사예요 목사님 김목사님 한국의 김목사님 같은 보니 계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장노입니다 아예 장노님 어떻게 얘기를 오셨습니까 불세의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내 신앙에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불새를 주다이 책을 보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무슨 인생이 바뀌셨는데? 자기는 6.25 때 6.25 때 해병대 해병대를 주시는데 인민군들하고 싸우면서. 열여섯 군데인가 열일곱 군데가 총알이 자기를 관통했어요 총알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안죽고 살았어요 자기 온 몸에 흉터짜이고 자기가 1급 장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숨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바바리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난 바바리맨인 줄 알고 <웃음>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바를 옆으로 딱 제끼니까 여기에 소변 주머니가 있어요 따발총 총알이 하나가 자기 그 요도를 관통을 해 가지고 소변 나오는 줄기 있잖아요 아랫배 쪽에 그래 가지고 옆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소변 주머니를 차고 산다는 거예요 10분 걸어다니다가 또 화장실을 가서 이거 확인하고 물 빼야 되고 10분 있다가 또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장로님 무슨 소망이야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소망 그리고 살면서 이 내가 너에게 불새를 준이 책은 내가 사비를 들어서 이 책을 사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 목사님들한테 다돌리겠습니다가지고그 분이 은평,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데 은평구 쪽에 개척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이 분이 책을 몇백 권을 사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등에 짊어지고 배낭에다가 책을 놓고 짊어지 다니면서 새벽교도 끝나면 개척교회마다 다니면서 다불쌰해져 목사님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보시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물 빌딩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빌딩에서 월세를 받는데 그 월세 받으면 전부 시간만 남은 이 책을 사서 이 책을 사서 막 공짜로 돌리는 거예요. 개척의 목사님들한테. 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책을 전하고 이 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 분들 비슷한 분들 꽤 있습니다 또한 번은 또 경상도 대구 달성인가 어디에서 어느 할머니 전수사님 오셨어요 할머니 전수사님 오는데 눈이 장애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전수사님이 내 손을 탁 붙잡고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대구 달성에서 왔는데요 네, 근데 네. 목사님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저는 얘기 왔습니다 무슨 명령이신데요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대요 밤새도록 혼자 그러니까 기도가 죽은 교회야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혼자 늙은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이 눈도 한쪽 눈에 그 다른 뭐지 그거? 장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같이 음성을 써어 너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김용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교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려라. 그래서 그분이 대구에서 부랴부랴 오셔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이불 받고 그러면서 또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말 들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 춤을 추는 시간 서로 교제하는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이 가는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누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이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기절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몇년몇월 며칠 몇 시, 몇시몇 분에 그때가 이때지 화면이 쫙 나오고 봐라 네가했던 말이 이렇게 나왔다 내가 남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좋은 말했던 것이 참 이런, 이런 상 이런 상 이런 상 이런 상이 됐다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도해 주고 지금도 내가 하는 말도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천사들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도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장 신성한 교제를 하라는 의미에요 계속적인 교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기시죠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매일 나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이에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밖에 없어 만나고 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가만히 있는 그곳에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구워 그것이 좋았어 근데 이것은 뭐야 우리가 모세에게쏘았다 이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만나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좀 확실히 읽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도 추상적으로 기도하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아니 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좀더 구체적이가 되고 좀더 정확하게 되고 좀더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이 능력들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능력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능력을 이렇게 그 현실로 뽑아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10대 초반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는 전혀 막히지 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안들어고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봤습니까 말씀으로 대치하는 것 말씀으로 이기는 것 말씀으로 대치고 말씀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성경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만나서 뭐가 좀 성경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면사람보 성경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길이오 진리요생명하고 그랬습니다 성경만 드립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요별 탈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예. 기억하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막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신실한 매일매일의 신선한 그런 만날을 거두기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기적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순종의 공동체로 만들고 기적의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 안에서 감춰진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로 몰고 왔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기적이 일어나도 잘못됐구나. 기적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어. 그러나 본 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야 기적이 일어나도 이건 안 되네. 내가 잘못 나왔네 여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책없이 광야로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자살형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이 일열 가지 지향이 라는데 이런 기적이 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냐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솔리 가보세요 광야. 풀한 폭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한 40, 40도, 45도 막, 땀이 막 열받아서 막, 펄펄펄 끓는 것 같아요. 5분도 못서 있어요. 근데 그늘에만 가면 또 시원해, 그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을 때도 좋아서 왜, 거기에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습니까? 가마손 옆에서 고기를 찌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자꾸 출애굽을 임했는데 출애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 자체가 구원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중에서 끊어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 자체가 사상 자체가 말이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곱 사람 같이 사는 거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불평한 소리를 다 들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득그득 원망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휼을 베푸시고 심판보다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질 때는 또 메추라기가 탁내려서 메추라기 고기를 또 먹게 하시고. 생전 처음 보는 만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겨울 되면은 우, 저 우리가 있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욥기에 보니까 공중에 눈 창고가 있다 그랬어요. 번개가 지나가는 길이 허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을 막 하시잖아요. 눈이 쏟아지고 공간에 물창고가 있고 번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예? 생전 처음 보는 양식을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의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기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의 공동체는 순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적의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냥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으세요 뭔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할때 뭔가 기도 제목을 주실 때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둬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는 것이나 생활 태도가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서 움직여서 가져와야왜먹가야 되는지 만나가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매일 가서 거둬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매일 움직여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군사 훈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군사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조직적으로 맞춰서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다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만나 하도록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걸 가지고 해질녘에는 또매추라기를 잡으러 다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또 만나가 욕심을 부리면 다 없어져 버려 녹아버려 보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또 만드셨어 날마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날마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교제를 한다 그리고 안식을 안식일 되기 전에는 이틀 분을 또 거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 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의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데 주일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 할렐루야 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기초적인 날이 뭐냐 한식일날 주일날 가장 특별한 날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날이면서도 기본적인 날이면서도 특별한 날도 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아주 악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만 해서는 안 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말할 때는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려요 매를 벌어 매를 벌어 매맞고 맞으면서도 불순종을 해요 심지어는 고기가 이빨 사이에 찡겨서 이것이 소화도 되기 전에 또 원망해요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원망의 결과는 죽음 우상승배 결과는 죽음 가남의 결과는 죽음 당진능 결과는 죽음 그러니까 결과는 죽음이야 광야 가면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었어요 오들 오직 들오 누나 아들 여수와 호 여분 아들 갈래 둘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안식일날 가서 만나와 매초에게를 거들러 갔는데 허탕을 쳤어요. 자,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타락한 심리는 뭐냐면, 좋든 싫든 꼭 결과를 봐야만 해. 결과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결과를 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압니다. 죽든 말든, 두드려 맞든 말든, 망하든 말든. 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요즘에는요 물건 살때 깎는다 그래서 깎다 보면 기분 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봐가지고 내가 좋은 물건 저저 저 물건이 참 좋다 그럼 딱 봐가지고 흥정을 몇번 해보다 안 되면 얼른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같이 신용사회인데 물건을 살 때도 한번 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바보 취급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깎는 거야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달아보고 근데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봐가지고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순종해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먼저 믿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축복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먼저 순스로 보기에 샘플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디 믿는 자들은 남들이 좋은 거다 간장하고 나서 찌꺼기 겨우 찌꺼기로 원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와 갈렙 보세요 저들은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죽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이신 좋은 결과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할수있으면또 먼저 믿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구원 받고 모든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등한시한 것 용서해 주시고